부평구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날의 수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부평구 북에서 초교 인근 지하보차도가 주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담은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9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6일, 날래 어린이공원과 수정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조성한 지 20여 년이 지나 주민들이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공원들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해 공원의 오래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놀이터 모래바닥을 친환경 탄성포장제로 변경했으며 정자와 의자 등의 휴게시설과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구관계자는 올해 완료한 날의 수정어린이공원뿐 아니라 내년에도 햇살 서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부계동 291-1번지 경인철도 횡단 지하보차도에 주간조도 개선을 위한 고보조명 설치가 완료되면서 부평구 북에서 초등학교 인근 지하보차도가 주민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담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계이동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주간에도 어둡고 위험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지하보차도 내부 옹벽에는 문화도시 부평 b i 와 인천십색, 꽃과 나비, 지역주민이 참여한 감성문구 등 4가지 이미지를 교차표출해 지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하보차도를 이용한 한 주민은 평소 낮에도 어두워 서둘러 지나가기 바빴던 보차도가 좋은 문구와 밝은 이미지로 바뀌니 매일 아침 지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 어둡고 칙칙한 공간이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립 삼삼도서관이 10월 한 달간 문화의 달을 맞아 책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삼산 LIB 축제를 진행합니다.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문화와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알수 있는 행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 상구기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큰별아이 어린이집으로부터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의 쌀 100kg을 기탁받아 홀몸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배부할 예정이라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부평구 부평호동 행정복지센터는 부평호동 새마을 분여회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가정에 배부할 라면 30상자를 전달받았는데요.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부평역사박물관이 10월 8일부터 제27기 박물관대학을 진행합니다. 이번 박물관대학은 부평의 근대산업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라는 주제로 8주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요. 부평의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9월 28일부터 정원 마감시까지 진행되며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역사박물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가 독감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어린이,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약 13만여 명이 해당되며 전국 지정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희망자는 연령별 접종기간 확인 후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예약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주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1차 접종 70% 목표를 세웠는데요. 목표는 이렇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신규 확진자 수가 4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연휴 기간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 그러니까 최대 14일이다 보니 혹시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친인척 혹은 많은 사람들 만나신 분들은 선제적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